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날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 다벅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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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를 방울 가득 채워 무지개 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 나를 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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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